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달골 됐잖아. 원샷 탈 때까지 팔로 차. 팔로 차. 수한잔 생각나는다. 네, 안녕하십니까. 규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세븐 나이츠 2. 게임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8일에 그랜드 오픈을 한 우리 세븐나이츠 2 어, 제가 뮤직비디오를 함께 했는데요 세븐나이츠 리뷰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세븐나이츠 관계자님들께서 네, 감사하게도 지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앞광고로도 해주셔가지고 어, 혹시라도 제 아이디가 검색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계속 접속중이라고 뜰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직접 이거 막 하고 있는게 아니라 돌려놓고 자고? 일어나서 또 놀고 또 돌려놓고 자고 막요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4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래서 내가 게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조명이 너무 밝, 밝죠? 조명이 밝은게 아니라 옷을 검은거 입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아 흰옷 입고 오니까 좀 얼굴이 조명 괜찮죠? 네 이건 신설기에서 우리 사성구 단체 티고요 좋습니다 오늘 세븐나이스2에서 또 저에게 감사하게도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하게 또 세븐나이스와 함께하는 규티비 방송 규티비 세븐나이스2 콜라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븐나이스를 플레이한 지딱 일주일 된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직전에 홍보용 촬영장에서 세인피규어 세인피규어 그리고 세븐나이츠에서그 당시 그때 후원받은 짜잔 요걸로 그 약간 좀 여유있게 게임 초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관계자분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 저번에 방송했을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게임이라면 오늘은 자 이제 제가 이미 그 일단 쉬운 모드긴 하지만 한 스토리를 딱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제 7치가 이런 게임이구나 라는 게임도 알게되고 아 이게 제그 뭐랄까 이 리스트들을 보여드리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운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사운드가 지금 많이 큽니까? 좀 소리가 좀 커요? 작아요? 오케이 오케이 작, 작다 오케이 작다 오케이 자이 정도 어떻습니까? 이정도 어때요? 작아요 어. 듣지 마세요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꼭 소리가 나야됩니까? 이게 왜냐면 컴퓨터랑 그 바로 연결되어있는 거라서 제 귀에서 지금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세븐나이스 제가 맨마블 제가 사운드 제가 할게요 바메르 기사 누가 죽음의 신을 깨웠는가 그래픽 최적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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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캐릭터가 단 하나 있었어요 렌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는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계속 돌렸어요 네 제가 이래서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번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가지고 하나에 빠지면 오늘은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좀 나오면 좋을텐데 제가 바로 연결이 되면 지금 제 귀가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안 들으면 되지? 혹지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 일단 이 게임은 여기 스토리 모드도 있는데 방치형 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고요 계속해서 같은 지도를 돌고 돌고 또 돌고 돌아서 나오는 무기들로 뭐랄까 그 힘을 세게 하고 세게 해서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고 그 후에 희열? 환상 사실 <웃음> 아니 뭐 이게 뭐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게임을 아니 뭐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뭐 삼겹살 이런 거는 뭐 무슨 의미를 두고 하는데요 예?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하는거지! 즐거우니까 예? 여러분 아이템들이 자꾸 모아서 어 캐릭터들을 세게 하고 그리고 강해진 캐릭터들로 나쁜 적들을 물리쳐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뮤비모델을 했으니까 되막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현 상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투장 티어요? 그랜드 5천점에 이제 겨우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 만약에 세븐나이츠2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뭐야? 허접이잖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맞아요 허접 맞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일단 결투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아이템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들이 없어서 맨날 이거 빼서 다시 껴야 돼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마스터를 못해서 유튜버님들이 하시는 걸좀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고수님들 방송 보고 계시면은 나 되게 부끄러운데 왜냐면 나 진짜 잘 몰라 모르... 잘 몰라 알려주세요 제음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 너가 막판에 다 죽여줘야 돼 저희한테 좋은 아이템들 좀 몰빵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하니까 이거 아내 맘대로 그냥 막못 넣겠네 이게 아닌 거 압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첫술에 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 그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대로 하자 그냥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 준비! Let's get it! 난 지지 않아 자 엘리시아님 5800점입니다 이분을 제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저는 5093점이니까요! 대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수 없죠. 이게 결투장이라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1분도 안 걸려요. 한판 끝날 때. 자, 지금 여기 이세 번째 여기 스파이크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죽지 않아요. 왜냐면 죽을 때 힘을 발휘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이죠. 죽었습니다. 발데를 앞에 두라고요? 일단 말 들어볼게요. 발데르가 짱이라고 왜냐면 봐봐요. 처음에 애들을 끌어모은다니까 봐봐요? 봐봐. 봐봐 얘가 쫙 끌어모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지! 지금 또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두판만 더 하고 절 기다리시는 분들을 영접하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명 장비를 다 넣고 싶은데 전설 장비가 전설 갑바가 쿨감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별투장을좀 해봤습니다 아까 아침에 했죠 아 그리고 여기 저, 이, 뭐, 길드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드 검색하다가, 길드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길드 이름이, 어, 잘생긴 게 고민, 어, 언제 제가 탈퇴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 가입을 했어요. 이리,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 또 제가 아시겠지만, 이 뉴비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초보인데, 그래서 고수님들을 좀 제가 섭외를 좀 해놨습니다, 오늘. 고수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전 이, 이분들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연락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 뭐.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세븐 나이츠2를 즐겨주실 분들이시죠. 아, 한 네, 분, 한분한번 한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님의 구스마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유튜브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구스형. 자 다음 무빙TV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무빙TV의 무빙입니다. 아이고. 아, 우리 오늘 규영님이랑 네, 레이드 같이 할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빙님. 또 제가 얼마 전에 네. 또그 무빙님 방송 네. 들어가서 인사도 드렸죠. 네 아, 그게 좀 네, 음, 발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피입니다님.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아... 유튜브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초피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가 어, 아, 목소리 뭐예요? 직업이 혹시? 어... 아니, 어떻게 되시죠? 저 유튜버가 직업인데. <웃음>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오늘 혹시 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안 보셨죠? 네, 저희도 생방송 하고 네. 있었어요. 어, 다행입니다. 왜냐면 네, 네. 제가 너무 허접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훈수를 받으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저 저, 잠시만 저건데 캐링 뭐 들어가야죠. 아 예. 그, 그, 네. 그럼 사일레이드로 어디 가죠? 네 <웃음> 네. 와, 아니 전투력 뭐예요? 2 7천 2만 3천 아니 근데 무빙 TV 님은 예. 뭐 아니 뭐 저랑 큰 차이가 뭐... <웃음> 제가 힐러가겠습니다아 예. 아, 네. 엄청 중요한 역할이아 일부러 아, 가, 가실까요? 준비했습니다. 네네, 가겠습니다. 스기! 티지 가서 또 피치! 가죠. 네, 카린 잘 지켜야 됩니다. 카린, 카린 지켜야죠. 어, 카린이라는 뭐, 이 친구가 괜찮다. 사람이 죽으면 살려내는 그런 녀석입니다, 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캐릭터예요. 기간테우스. 아, 나왔네요. 전 참고로 기기발. 이 녀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오늘 처음 이겨. 어, 겠네요 야, 안 피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 드릴게요. 아, 그래요? 와, 네, 네. 네, 네, 네, 어, 든든하네. 우리야. 자, 이거 뻣뻣하세요. 오, 허뭐 막. 예. 든든하네. 와마조빈지이랑겨루면 이야. 와 먹어 이거. 아 <웃음> 좋겠다. 어나 여러분 샷. 깼다. 제발. 아, 아, 이거 뭐냐 네. 이거. 아니 뭐냐 고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다 <했는데> 뭐냐고. <웃음> 야, 다 있는데, 뭐냐! 고 무빙, 무빙, 아, 무빙, <웃음> 아, 무빙, 아, 그러니까, 아 무빙, TM이 아, 아, 드려야 아, 되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명의 탈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지금 제, 저희 채팅방 안에서는 네. 지금 아이템, 지금 세팅 자체가 잘못되 있다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웃음> <웃음> 욕을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과금 얼마나 하셨나요, 규현님? 혹시 좀 지르셨어요? 저 과금 제가 초반에 네. 그 광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루비 여기 카드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현질 좀 개인적으로 좀또 했습니다. 예. 와 역시. 예. 음, 저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또 카린입니다. 아, 어,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와, 초피입니다니 좀 혼자 앞에서 지금 딜을 다맞겠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갑니다. 고요 차크닥 차크닥 차크닥 들어갑니다. 네? 차크차크나 죽어! 나 죽어! 아, 죽어. <태국적이네> <cello> 몇초몇초 몇초 남았어요 힐? 나 들어갑니다. 힐 지금 들어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0초 버텨야 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보셨습니다아 이게 우리 귀현님이죠. 아니 우리 제조피미대님이 아, 제압해 주셔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아이 구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여기 이힐 여전히 좋고요. 하면... 와 무빙티비님 힐 너무 좋았고요. 무빙티비?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뭐냐고. 그래가지고 무빙 팀이 뭐냐고. 무빙티비. 어? 왜 이렇게 좋아할 수 없는데? 아, 아, 아 이게 두번 연속으로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운이 없는 건가? 이게 참.. 이거 왜이런나 야.. 다음 가시죠. 네, 이제. 다음 가시죠. 여왕의 궁전, 저 리자드리아 잡을 건데요. 네. 예? 예, 저뭐 갈까요, 이번엔 원하시는 대로 뭐.. 예, 네, 다 가시면 지금 됩니다. 솔직히 저 제가 뭐걸든 상관없으시죠? <웃음> 네, 충분히 역할 수행 하고 있으십니다. 네, 지금.. 다음 레이디에서 네, 네. 뭐, 화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이 친구 독을 내뿜는 저... 친구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엉덩이, 엉덩이? 저 들어 엉덩이, 어 엉덩이, 엉덩 오케이! 에? 근데 제가 죽어도, 저한테 누가 계십니까? 야 무빙 디비디비 계시지 않습니까? 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야? <웃음> 잠깐만. 왜 죽? 죄송합니 잠시만. 잠시만. 와! 죽었다 와, 죽었다 살아났어요. <웃음> 와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도 안 깨봤는데 보상, 보상 중요하다 보상 보상 보상 무빙티비 <웃음> 무빙티비 보상 궁금합니다 골라 골라 골라 골라요 골라요 뭐고? 아, 아 <웃음> 다망 다망 다망했네 다망했어 <웃음> 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다니다 아우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자, 아발랑 와. 갈까요? 네. 요번에 이제 세인이 진짜 헐렵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네. 와그렇습니다이겠습니다이 이분 이기 그대로 잡으러 네. 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가 너무 쉬운데요. 잠깐만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잠깐만 와, 이거 내가 끼는 건데요? 제가 간다. 제가 간다. <웃음> 예. 그런데 옆구리 여러분들 덕분에 아이고야. 와! 뭐야 이거? 와와 전설 재료 아니에요 이거? 와비리 진짜. 리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로. 혼자 다 하시고 보상도 다 드셨네. 와 죄송합니다. 네 <웃음> yeah, 괜찮습니다. 저 혹시 근데 제가 요그 방금 제압 이펙트를 제안 켜놔서 그런데. 한판 이펙트 키고 한 판만 더 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네, 좀 네. 이때 또 큐티비인데 좀 멋있는 모습 딱한 번만 딱 보여줘 네. <웃음> 이펙트 만딱 느끼겠습니다 어, 네. 네. 아 저는 믿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저 죽음의 무빙 팀이님이 살려주실 거죠 그럼요 무조건 아, 살려야죠 아, 인정 인정 음. 무빙아 예 어, 맞지 음, 뭐라노? <웃음> 아, 이거. 잠깐만, 그냥 서울, 서울 사람 어. 부산 사투리네요네 어, 어, 아무리 봐도.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안 할게. <웃음> 안 할게. 어? 아니, 데미지가 왜 제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있죠? 어, 원래, 원래 세인 띠. 예? 우와, 제인 원래 제인. 그랬어요. 약간. 제가요? 우리 이... 너무 멋으데저템 템 세팅도 맞아? 안 하고 그러는데? 세인, 세인. 와, 세인. <웃음> 너무 좋아요. 자. 자, 어. 사프의 칼날. 살짝 자, 살짝. 자초피입니다님딜좀 자. 자,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 아델인데.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이거 아시죠? <웃음> 아예 네, 아시죠? 어. 어. 아델인데 아, 네, 데미지가왜 이렇게 아, 나오지? 공격 아자 이게 어떻게 다 똑같네요 신기하네 이게. 아 신기하네. 아 진짜 처음 보네. 아 어, 신기하다. 이게 바로 팀워크인가? 어, 와, 맞나? 잘 야, 아 맞나. 간다 간다 아, 네. 간다 뚫렸다. 시이 <웃음> 미쳤네. <웃음> 어, 아우, 아 초피니 억으로 잘. 어, 다다다 이게 한번 맞겠습니다. <웃음> 저, 저 한번 맞겠 어! 죽었습니다! <목소리도> 자, 자, 죽었어! 자! 자 진짜, 어떻게 할거야! 네,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살아났어! <웃음> 와 이제 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자! 엉덩이 팍! 와! 아 와! <웃음> 야 정말 진 오늘 맞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웃음> 초피입니다님 그리고 <웃음> 무빙TV님 부스마일님 덕분에 제가 진짜 이런 영광을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뭐 오늘 이렇게 또 이게 세븐나이츠 2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저희 모였는데 나중에 제덱좀 봐주시고 좀 한번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나중에 좀... 저저할수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볼수 저, 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에 나중에 한번 놀러 가가지고 한번 좀 부탁을 네, 드려 봐도 될까요? 아, 진짜 예. 진짜 예. 너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세나 인생 일주일 만에 처음 네.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진짜. 야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치형 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방지영이 답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Q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혹시 예. QNTV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슈퍼주니어 데뷔 15주년, 그죠 10집 앨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 부탁드리고. 구스마일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조피입니다님. 규현님이랑 이렇게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게좀 영광이었고요. 확실히 게임 센스가 느껴지시는 플레이가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게좀 느껴졌어요. 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또... 네, 아, 오늘 규현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뭐 데뷔 15주년, 네. 예. 아 그거 너무 축하드리고 아? 앞으로도 몰랐던 것 네, 네, 노래 같은데요? 10, 15주년 모르셨나요? 었아 아니 아니, 시, 예, 아 알, 알죠 당연히 노래 아, 맨날 듣으니까. 아, 아예 예, 예. 아, 가, 감사합니다 무민님. 예, 네 감사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세븐나이츠 2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발히 해주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이신데 매너가 일단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구스마일 님 그리고 무빙TV 님초피입니다 님이 세 분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븐나이츠 2큐티비와 콜라보 해서 앞광고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11월 18일부터 전격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벤트 기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지금 목이 쉰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고수가 좀 되면 여러분들께 약간 자랑치 할수 있는 그날 제가 다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븐 나이츠와 함께 했던 뷰티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 너무 소리 질렀다. 와, 내일 노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쉬우니까 뭐 하나 할까요? 현지를 좀 해서 우리 세븐나이츠를 좀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놀람> 자. 어? 어? 예? 이거 전설이야? 잠깐만. <놀람> 진짜 떴다고? 네 <놀람> 파보자. <다보거든, 자식. 놀람> <놀람> 내 나이 방년 22세. 내게 남은 건 풍육분이구나. 술 마셔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별로 맛있겠다. 벌써.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 이게. 취하고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아니라,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